자, 29명의 선수가 15조까지 이제 편상이 되어 있는 상태 알란달 요한손과 캐나다의 코너하우 안녕하세요 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입니다 이번 베이지 올림픽을 위해 종목은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응원이 느껴져야만 선수들이 그리고 네덜란드의 키월트나웨이스와 토마스 크롤 선수인데요. 네. 아직 이네 명의 선수 김정하면서 보고하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 선수가 자타 기록이 있다면 그 자타 기록 속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슬그럽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이미 이 그룹에 있는 선수는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자 14살 때 장비는 잠재력을 발굴해서 권유를 내는 패기록입니다. 자, 질티 몹 선수! 굉장히 좋은 랩테를 구사하면서 지금 선두와 역담합니다. 두 선수 모두 지구력을 유지하면서 자, 투피멈 투기록을 보겠습니다. 그 매직 동계올림픽에서 노력을 하고 이쪽 라인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0조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역시 메달권 후보 중의 한 명인 네로마테 스마트크롤 선수가 등장합니다는데요 선수가 등장합니다. 키 192cm, 아주 좋은 체격이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1분 40초대 고소가이스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페터 크리 <목소리> 사과 터치. 사과 터치. 이거 사과 이거 터치. 사과 터치. 오, 아니, 사과를 터치. 사과를 터치. 탁, 저 사과 터치. 옳지! 사과를 터치해요. 옳지. 어이구~~ 혼자있어 <웃음>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지 아까 어떻게 알라 그랬어 아니 화내지 말고 네가 어떻게 알라 그랬어 아까 어떻게 알라 그랬어 네가 어떻게 알라 그랬어 살짝 사과를, 사과를 터치 브랜디 그래, 사과를 터치 그렇지! 이거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이가 아, 어떻게 할 거야 하이 사과 터치 하이도, 아니 아니 냥 아니 하이 터치 하이 <웃음> 터치예요 사 터치 하이야 터치 아니 아니 브랜디 말고 하이터치 c 아니, 하이터치 하이터치 하이터치 냥 냥. 하이 <웃음> <I> <웃음> 아, 아, 아. 터치. 하이 터치 냥. 터치. 사 u 터치. 냥. 냥 c h you. I t o 손 c h y o 사가 터치. 냥냥냥. 사가 터치. 냥. 냥, 냥. 사과 터치. 냥. <웃음> 아니. 아야.